지난 5년 동안 뭔 짓을 했기에 어떤 구린 짓을 했기에 나라의 곡관을 얼마나 털어먹었기에 이런 짓을 하느냐는 말이죠. 대한민국의 의회가 구성된 지 70여 년이 지난 이 기간 동안에 단한 번도 이렇게까지 더러운 법을 이렇게까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집단이익을 위한 법이 이렇게까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정되려고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5%가 검수한박에 반대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조사가 있었던 시기는 지난 19일부터 20일 사이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다시 조사를 한다면 그동안에 검수안박 법안이 얼마나 잘못된 법인가가 많이 국민들의 홍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60%가 넘는 압도적 다수가 검수안박법 검찰에서 수사기능을 완전히 박탈한다 이 법에 대해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절차적인 하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그 발의된 법안이 국회에서 어떠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최종 본회의에서 입법화가 되고 대통령이 사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제화가 되는지 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법률안은 보통 의원 10명 이상이 법률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그 법률안이 발의가 되게 되면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게 이송이 되는데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어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률안이 발의됐을 경우에 최초로 하는 일이 입법예고를 하게 됩니다. 입법예고는 무조건 10일 이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법예고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국회 공보에 게재를 하게 되고 국회 공보에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이 법은 어떤 취지로 만들었는지 입법 취지에 대한 얘기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국민의 생활에 또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억압하는 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부 다 국회법 82조 2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18명이 전부다 이 법안에 대해서 조정을 하려면 너무나 많은 숫자가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안건조정위원회는 여당 3명, 야당 3명 이렇게 해서 6명으로 총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인 법안을 만들게 되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심각하게 대치를 할 경우에 3대 3으로 이게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90일간의 이견 조정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쏠리게 되면 3분의 2가 찬성을 하게 되면 곧바로 3분의 2의 찬성에 의해서 즉 4명이 돼버리게 되면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절차적인 어떤 하자가 생긴 게 어떤 부분이냐면 입법 예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절차적인 법의 위반이죠 공청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공청회도 한 적이 없습니다 두 가지나 지금 절차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야의 기본적인 안배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한 어떤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여야를 동수로 만들어서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설득해야 된다 찬성이든 반대든 그래서 충분한 수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90일의 기간을 두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검수안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 국힘당이 반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야당을 두 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소속 의원 한명 사실은 양향자 의원이었죠 자 다음 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향자 의원을 여기다 원래 넣어서 총네 명이 찬성하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데 양향자 의원이 나는 이 법에 찬성할 수 없다 이 사람이 반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무소속 의원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썼냐면 민영배 이 민주당 의원을 탈당을 시킵니다 탈당 민주당 의원 이 사람이 탈당을 해서 양향자 의원의 이 자리로 민영배 의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네 명을 만들어서 안건조정위에서 이게 가결이 됐다 3분의 2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 법사위 전체 의결을 거친다 사실은 이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만 8분 만에 졸속으로 가결을 시킨 것이죠 그 다음에 본회의로 갔는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의사진행방해를 야당에서 시도를 하니까 회기 쪼개기 강제로 회기를 종료를 시켜 버릴 겁니다 종료를 시키고 3일 후에 다시 회기를 하루짜리 회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필리버스터로 반대가 있었던 그 당시에 다루었던 검수안박법그 다음에는 이제 찬반토론 없이 곧바로 투표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이 가짜 탈당이란 말이죠 가짜 탈당 진짜 탈당이 아닙니다 위장탈당이라고 하죠 위장탈당 그래서 이 위장탈당을 해서 야당인 척 하겠다 이거는 원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를 동수로 조정한 그본 취지에 어긋난 것입니다 법 취지를 위반한 위반사항입니다 게다가 민영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원래 검수완박 법안의 주발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민영배가 주발제자인데 야당이 반대할 것을 뻔히 알지만 가짜로 탈당을 한 다음에 야당인 척이 자리를 차고 들어와서 여당의 몫을 한 병을 더 추가해가지고 네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는 본래 안건조정위원회를 여와 야를 반반 둔그 본래적인 목적 본래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거 역시도 법 취지의 위반 이것도 절차법의 위반이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어 민법에서는 또 통정허위표시라고 해가지고 민영배가 진짜로 탈당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민영배 자신도 알고 그리고 국힘당에서도 압니다 누구나 압니다 국민도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탈당한 게 아니라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탈당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헌법과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의 기본 골격을 의미하는 법입니다 헌법은 공법이고 민법은 사법이지만 특히나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 국민의 전체적인 생활 전체 공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사항에도 위배되는 것이죠 통정호의 표시 민영배 자신도 나 진짜로 탈당하는 거 아니야 이건 알 거고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얘는 가짜로 우리가 편의상 탈당을 시킨 거야 근데 우리 편이야 이렇게 지금 말한 거고 모든 국민들이 압니다 이러기 위해서 꼼수로 위장으로 탈당을 시켰다는 것을 모두 다 압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든 기본적인 취지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모든 생활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법이라고는 재산법적 속성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에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민법도 기본법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위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입법예고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공보에 게재한 적 없습니다 입법 취지를 그래서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 70년 이상 동안이나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의 기본골격 을 이뤘던 검찰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의 각계 각층의 의견을 취합하지 않았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해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찬성토론 반대토론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꼼수로 자기네 당한 명을 여기다 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검수완박법의 발제자 민영배라는 사람을 야당으로 위장을 시켰단 말이죠 야당으로 이런 야비한 짓을 해서 3분의 1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가결을 시켰습니다 자뭐 때문에 했을까요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감옥 가야죠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1948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법률의 모든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던그 검찰제도를 하루아침에 뭉개 버렸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 감옥 안걸요 자기들을 겨냥하는 검찰의 무장해제를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죠. 이 절차법 위반과 관련해서 헌재에 가처분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헌재는 30일의 기간 이내에 가처분에 대해서 결론을 낼 것이지만 아마도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이걸 결정을 내지 않을까 심지어는 민변하면 자기네들 편이잖아요 민주당 편이잖아요 그동안 그래왔고 민변에서조차도 이거는 옳은 법이 아니다 시민단체 심지어는 사법부에서 조차도 의견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5년 동안 뭔 짓을 했기에 어떤 구린짓을 했기에 나라의 곳관을 얼마나 털어먹었기에 이런 짓을 하느냐는 말이죠 이 사람들도 체면이고 뭐고 우선 살고보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 이재명의 대장동 이재명의 성남FC건 문재인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원전 폐기에 관한 개입 이런 것은 세 발이 피일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빙산의 일부가 물 위로 살짝 드러났는데 여기에 엄청난 것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 거죠 자기들도 체면이고 뭐고 우선 살고 보자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하는데 모든 국민들이 이걸 봤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이거는 절대로 이대로 가결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헌재, 헌법재판소에 문재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심어놨다고 할지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법에 대한 양심은 기본적으로 갖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이런 법을 정당한 법이다 라고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헌법학자들 수많은 법학자들이 이건 헌법적으로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법률안이 국회 내에서 어떤 절차적인 위반을 했는지 이것에 관한 말씀을 주로 드렸습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